저는 언제나 등수로, 등수랑 대회 성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. 그렇지. 우승각이다 이거. 아, 연막을 찾아보고. 많이 부족하죠 지금.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다음 턴에 눈사태 낚시 맛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5 턴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. 아무래도. 한 가볼까? 그렇다면은 낚시 맛을 안두립니다이 아즈샤 라움선을 인양하기 위해서. 아츠. 눈밥젖 그 단데 나안 어？하 나만 보고 둘은못보는거 에요？하 라는 거는 진짜 그냥 지는 수의 약또 <웃음> 어디 갔 냐고？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 데나 꼴 밖에 안 려고. <웃음> 아, 주사람살좀렇게 아, 저렇게. 아, 저렇제 아, 저렇제 아, 저렇전갈 저렇게. 아, 저렇게. 아, 저렇게. 아, 저렇게. 이저렇 아, 저 아, 선생님아 진짜 아니 좀 나와 그럴 줄 알았어 그줄 알았다고 요수 갑니다 못맞죠 어 억울하죠 이거 진상 손님 내게 억울하죠 생각이 바뀌어 버리죠 봐봐 억울하다니까 이게 일부러 지금 안 꺼내내는 겁니다 은상 손님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런 게 설계지 넌 이제 뒤졌어.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스. 영감이 떠올랐어. 하... 아, 오. 다 했나? 일로 오시. 저주받은. 아, 와. 우얄긴데! e g e t yes. 고마워. 도와줘서 고마워. 패를 계속 줄여줄게요. 딴거 말고죠. 이처럼 완벽한 존재가 또 있을까? 안 받을게. 저주 넣어도, 넣어도. 선수들끼리 뭘 저주를 주고받아. 안 받을게, 안 받을게. 마음만 받을게. 되워 주지. 되워 주지. 와! 막! 아, 기모 로 이기지 근데 방어도로 싸우면은 되나 해 한장은 유지해둘거 엄마 이제 물귀신 한장 남았거든 근데 내가 두장 받으면 저 지금 어라? 잠만요. 깐뭘 주문할까? 두 장이 없을 것 같아. 물귀신 한 장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번턴 살면 이겨요. 살면이야 살면. 무슨? 그 누가 내 카드를 모두 훔친 거야 지울까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요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쥐 my name is u d d your name is p e a 난다 돌아올 거거든요. 너무 위험돼요. 근데 이거를 좀 더도 알으로봐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, 구독도 부탁드려요.